네 선생님 인연이란 게 그렇게 즐긴 건가요 음 딱히 이걸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음, 사랑이란 정의를 각자 개인의 기준에 맞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공정성이 있는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지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뭐 그런거 어. 근데 그게 쉬우면 은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내 네, 롤러코스터지요. 오늘은 기뻤다, 내일은 슬펐다.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사람의 속마음은 뭘까요? 너무나 궁금해. 왜? 사람은 매일매일 바뀌어요. 나는 그대로인데 어떤 기운들이 내 마음을 자꾸 일렁일렁이게 만든다라는 거지. 음. 아, 여자는 눈물인가봐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 <웃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이겨이 끝일까요? 음, 끝일까요? 아닐까요? 글쎄요 한번 카드를 골라볼까요?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이것이 끝인가 끝인가요? 어디 어디 한번 봅시다. 끝인지 아닌지 후회만 남을 사랑인지 아니면 더이 저기 되는 건지 이게 뭘까요? <웃음> 이게 뭡니까 이거 누구야 누구 도대체 누구야? 음, 음 이게 뭐지? 크.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저 고무신 꺾어 신었어요? 음? 오랜 잠수 끝에? 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잠수 끝에 어, 잠수를 끝내고 여러분한테 갑자기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음. 그때 달라요. 왜 그때그때 그때 다른가요? 라고 액면상을 보면 음 뭐, 해석하기 나름이야.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좋게 해석하면, 음, 길고 긴 어떠한 마음의 그, 저거, 좀 찍고서, 어, 그걸 갖다 끝내고, 어, 뭔가 새롭게, 어, 새로운 또 다른 관계를 맞이한다. 라는 그렇게 리딩해도 되고, 여기는요, 그런 거야. 둘다 박빙이다. 어, 박빙이다. 어, 용호 쌍박이라 그러죠? 내 감정도. 근데, 누가 더 낫냐? 라고 한다면 음, 여러분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조금이 아니라 완전 낫거든요 선생님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 인정 그렇지만 나는 공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간으로 놓고 볼게요 중간으로 그런 것일 수 있지 내 올해 뭐 내연 내연의 여자 내연의 남자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갔다가 어 갔다가 뺀찌 맞고서, 어, 다시 돌아오는 것일 수도 있고, 어, 그런 것일 수도 있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연이, 어, 이대로 끝인가? 글쎄, 여기는 애매하다. 어, 만약에 뺀, 저기, 막, 여러분을 떠나서 뺀찌 맞고 갔다면, 아니지, 여러분한테 뺀찌 놓고, 누군가에게 자기, 자기의 또, 또 다른 연인한테 갔다면은, 거기서 뺀찌 맞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근데, 뺀찌 맞고 돌아온 사람, 좋아요? 음. 뭐 글쎄다 <웃음> 나한테 저기 막 고르라고 뭐 그렇고 말 시키지 마 여긴 양다리가 맞아 어. 근데 이 사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미워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어. 왜냐하면 똑같이 잘해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 진짜 뚜껑 열리면서도 이걸 어쩌, 어쩌면 좋지 어 여기는 이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라고 봐 응. 앉자니 어, 존심 상하고 쓰자니 어. 그래도 사랑이 남았고 내게 무슨 변명이라도 해봐, 뭐, 이런 거지. 어, 그래도 그럴싸한 변명을 갖다 딱 주면, 그냥 그걸로 명분 삼아, 그냥, 미친 척 하고, 나도 그냥, 한, 눈한 번, 한 번, 눈한 번, 즉흥 또 감으면 되지. 뭐, 그런 거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 어, 진짜, 주댕이야. 나는 진짜 살았다. 어, 아주 그냥, 여자의 마음을 녹이는 재주가, 어, 아주, 어, 식신이 발달했나? <웃음> 식신과 인성이 발달을 해가지고 어, 달달한 생각을 갖다가 아주 그냥 왜냐면 식신만 발달해도 안 되고요. 어, 인성만 발달해도 안 돼. 식신과 인성이 발달하면 어떻게 돼? 생각하는 걸 그대로 그냥 달달하게 말하겠지?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말뿐이다라는 거야. 실행력이 없다라는 거지. 아 결국은 말뿐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흠, 애매합니다. 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완전히 미어졌다라는 그런 카드가 안 나와서 내가 솔직히 욕을 못하겠다. 일을 <웃음> 어쩌면 좋아. 이 사람하고 인연이 끝난 건가요? 라고 하면 은 끝났긴 끝났지. 어 끝났긴 끝났는데 그것도 애매하지 싶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끝나긴 끝난 거 같은데 이안 끝난 이 느낌은 뭘까 라는 거야. 아 찜찜하다. 어, 뒷일 보고서 뭐안 닦은 기분이고 덜 닦은 기분이고 막 그래. 응. 이, 이걸 어떡하지? 잠깐만, 다른 타드로한번더 뽑아서 봅시다. 응, 음, 여긴 좀 뽑아 봐야 될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 내가 리딩을 너무 섬세하게 해줘가지고, 개인 리딩 보는 것 같다고. 네 <웃음>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 <웃음> 야, 여긴 어떡하면 좋지? 내가 생각해도, 난 진짜, 내, 내가 이 입장이라도요,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아. 요 어.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싫었다 내 감정이 내가 진짜 내 자신이 미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답답하다 진짜 한숨만 난다 한숨만 나 음, 결론이 안 나네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요 은참 솔직히 말해 솔직히 어, 똑같아요 음, 똑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나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나 같다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미칠 노릇이다라는 거지. 미칠 노릇이다. 응. 그 이게 저기 뭐야 거짓말이라도 지금 이거는 믿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응. 그 저기 버즈의 노래가 생각나네. 네 마음에 누가 있든 괜찮아. 한 번만 뭐 나를 뭐돌아봐이잖아 보여줄 게더 많아. 쉽게 떠날 수 없어. 가지 마막 이런 그런 느낌이나. 어, 여자를 몰라지? <웃음> 남자를 몰라가 아니라. 여긴 그래야 진짜 웃을 일이 아니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내가 선생님 미친 건가요? 왜어왜딴 사람 좋다고 가가지고 어, 간그 사람을 갖다가 왜 이렇게 잊지 못할까요? 왜 우리 내 인연에 이렇게 질긴가요 라고 한다면 하, 지금 이거 양다리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느낌이 그런데 어 양다리 계속 이에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야 이것도 참 양다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이 양다리가 끝낼 기미가 안보이는데 왜 그런다? 여 여러분 이거 짜증 나잖아. 양다리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 음, 이 이걸 이걸 무슨 수로 답을 내리지? 남자들은 왜 그런가요?라고 한다면 글쎄 뭐 양다리 걸치는 거 비단 뭐 저기 막. 남자만 걸치란 법 있나? 여자도 걸치지. 근데 통계적으로, 어, 남자보다, 어, 여자보다 남자가 더 그렇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여자는 진짜 난 사람 아니면, 난년이 아니면, 양다리 돌치, 동시에 걸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어, 솔직히 그 머리 되게 써야 되고, 그 들키면 어떡해. 그 조마조마 하잖아. 아, 뭐하라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 세상을. 근데 남자는 아니지. 왜 아니다라면. 남자의 그 자랑이 뭐예요? 여자랑 사귀는 거, 어, 그더더 더 자랑은 뭐야? 더 남자를 더 기쁘게 하는 일, 여자를 동시에 두 명을 만나는 거, 그게 남자가 동시에 많이 만날수록 남자들을 어깨 뽕에 올라간대요. 음, 그렇다라는 거야. 여자는 그게 아니자, 조금 입장이 다르잖아. 어. 그래서, 야, 뭐, 남성 여러분, 여성, 뭐, 남성한테 너무 그랬다 그래서, 어, 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은, 심리적으로, 여자는요, 다른데서 이렇게 몸을 섞으면요, 그, 그 마음 가지고, 내 남자고 살, 섞기 힘들어. 음, 거저, 거부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음, 아직까지는 그래, 음. 자뭐 아닐 수도 있어 100%는 아니야. 아무튼 그래요. 여기는요 솔직히 답을 내릴 수가 없어. 인연에 오늘의 질문에 답을 갖다가 논하자면 2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 인연은 끝났다고 보이지가 오늘 깔끔하게 할게. 뭐하러 길게 하겠어? 왜그래면더 해봤자 여기는 답이 없는데.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내려놓지도 못하잖아 지금. 음 여러분이 내려놓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도 통하지 않아. 뭐,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하면은 그쪽에서 끝날 때를 기다려야지. 그럼 그쪽에서는 끝날까요? 라고 하면은, 아마도 갑자기 끝날 수는 있는데, 음, 갑자기 끝날 수도 있어. 어, 그런데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음. 여기는요 갑자기 끝나고서 여러분한테 돌아올 확률이 있다 없다라고 본다면 어, 확률이 조금 높다. 어, 그렇지만 이게 I N G 케이스가 조금 많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여러분 다 여러분하고 다시 밝은 미래를 그릴 확률은 어, 낮지는 않아.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한 30% 돼요. 어 30%가 낫지 않은 건가요?라고 한다면 그렇지. 왜냐하면 안 돌아오고 딴 데로 또갈 수도 있는데. 음왜 그런가요?라고 한다면은 어제뭐 이제 뭐. 너무 오래 사귀기도 했고 어, 그렇다라고 봐요. 여기는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어디, 어느 디어 지점에서 헤어졌냐라고 한다면 은 미래를 약속해야 되는데 그 약속하는 시점에서 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 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남아있는 건 맞아. 어, 맞고 어, 기다려봐요. 음, 어차피 여러분 가지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 어, 어디 못 가. 음 그러니까 뭐 그냥 울며 겨자며 끼를 기다리는 수밖에 더 있나 어떻게 될지 마지막 카드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지금 한동안 어디 못갈거 아니야 가라 그래도 못 가지 그러니까 뭐 기다려야지 뭐볼수 있나 음 그런 거예요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이, 음, 어디 봅시다. 주제가 뭐였죠? 까먹었다. <웃음> 예, 그 사람과의 인연은 이것이 끝일까요? 선생님 왜 자꾸 까먹나요? 뭐 집중하다 보면 자꾸 까먹어요. 음,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자꾸 쇠퇴하더라. 음. 그리고, 어, 솔직히 이게 리딩이 중요한 거지. 뭐, 주제가 뭐, 까먹는다고 뭐, 큰일 있겠습니까? 어, 아니,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의 인연이 남았냐? 글쎄. 음, 여긴 권태기가 와서 끝난 거잖아. 어, 권태기가 와서 끝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왜 보냐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추억이 남아서, 어, 나한테, 여기는 삼각관계 맞아요. 물론, 다 삼각관계지. 삼각관계인데, 삼각관계도 레벨이 있어. 어, 어떤 레벨이냐라고 한다면은, 음, 여기는 그냥, 까, 여기는 그냥 까놓고 삼각관계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뭐, 숨겼다가 들킨다기 보다는 너무 깔끔하게 삼각관계여가지고. <웃음> 미안해요. 아 나도 이런 말을 갖다가 하는 게 쉽지는 않아. 어, 쉽지는 않아. 어. 인생 살아보다 보면 삼각관계 한 번씩 다 만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 쉽지는 않아. 이게 어떤 기분일지도 알아. 어, 뚜껑 열리는 기분. 근데 그때는 화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기 막 음. 여기도 그냥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드네. 음. 근데 여기는요. 관계가 그래도 꽤 오래 됐다라고 나와요. 오래 됐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의 추억도 굉장히 많다라고 나와. 근데 왜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라고 한다면 음, 좀그 환상을 찾아서 갔다, 그러면 이해할랑가 모르겠다. 음, 환상을 찾아서 가느라 그랬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도 솔직히, 얼마 못갈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환상은 어디까지나 환상이야. 현실과 환상을 갖다가 남자들은 참,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속은 거 같아요. 뭘 속았냐라고 한다면은, 그쪽에서 아무래도 매력 발산을 했을 것 같아.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웃어주면 다 좋아하는 줄 알잖아. 그냥, 남성 여러분 잘 봐봐. 음, 가끔 좀 못된 여자들은 한 번씩 이렇게 웃음을 흘려. 왜? 어 자기의 인기를 갖다가 어, 느껴보고 싶어서 어, 내가 저렇게 하니까 제가 완전 뿅 가네. 저 봤지? 야 아직도 나안 죽었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많아. 어, 그러니까 무턱대고 뛰어들어갖고 내 여자 마음 아프게 하지 말란 말이야. 어, 남자들은 단순 그럴 때는 또 단순해요. 어, 그럴 땐또 단순한데 또 약을 땐또 되게 약았다 어쩔 때만 단순해? 어, 육체적인 본능에 어, 원초적 본능에는 단순해. 어. 그러니까 그럴 때꼭 당한다라는 거야. 이뭐가슴한번 뭐 이렇게 오구리고 좀 고, 저기 몸좀 숙이면서 씨 웃어줬다고 다 좋아하는 줄 아나?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어, 그거 갖고서 좋아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왜요 라고 한다면 가꾸는 것일 수 있어 그냥 그 뭐지 그런 모습에 동공이 커지고 당황하는 모습 같은 거 즐기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아 내가 주변에 그런 거같 진대대 뒤에 가서 뭐라고 하는 지 알아 봤지 어 쟤는 껄떡새야 어, 막 이러면서 아, 그래 음. 자 어디 봅시다 여기는 음참왜 저기 막 여러분 저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려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도 미운 건 미운 거고. 미운 건 미운 거고. 함께한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건 이미 끝났다라고 나오는데 깔끔하네. 음, 어디 봅시다. 2년, 모르지. 또 이렇게 딱 끝났다가도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람은 몰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휴. 그 인간인지 그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아쉬우면 지가 또 돌아와 어. 아쉬우면 돌아와요 왜 아쉬우면 돌아오냐면요 내가 이거 끝낸 거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 금방 들어 어. 왜 그러냐면 유혹도 순간이거든 어. 여자들이 한번 그렇게 착 꼬셔나오니까 어. 막 몸을 들이밀 바짝 갔다 그냥 근접거리에서 사격을 해버리니까 그냥 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맞네 삼각관계 음. 뭐, 어떡하겠어. 돌아오길 바라요? 아니면은, 그냥, 내, 그냥, 그, 실현당해서 우울해가지고, 그냥, 인연이 더 남았는지 아닌지, 그걸 보고 싶은 건가? 응? 음? 아,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봐. 음. 그냥 여러분은 그런 거지. 변명이라도 좀해 주고 어, 날 사랑했었다 그 얘기라도 좀 듣고 싶은 사람이 있, 있지 않겠나 싶어 여기는. 어,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그래도 너와 나의 시간이 있는데 응? 그런 말 한마디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가버린 게울 어, 울분 터지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느껴지는데. 음. 그래서 지금 이거 끝난 것인지도, 알, 끝나, 거, 끝났다라는 거 인정하잖아. 인정하면서도 이게, 그래, 헤어질 때 이게 깔끔하게 그냥 헤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이 그 헤어지는 것도 이별에도 예의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아니면 나 너를 갖다가 사랑했었다. 어, 진심이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돼서 내가 유감이다. 라는 그런 말이라도 들었으면 여러분이 어, 분통이라도 안 터졌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아... 여러분은 그 말이 듣고 싶은 게지 여기는 끝났다라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어, 수긍하고 있어요. 수긍하고 있고 후회도 되고 어, 열도 받고 어, 여기는 잠을 못 자. 음, 네가 나를 농락한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 때문에 잠도 못 자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딱그 인간은 거기까지인데. 음. 딱그 인간은 거기까지라. 그 인간 만난 게 후회되고 머리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 여기 많겠네. 여기는, 여기는 그래요. 음. 미련이 되기보다는 그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음. 이런 인간 뭐하라. 음, 잘 됐지. 왜요? 라고 한다면 아유 저기 뭐야. 잘 됐다라기 보단, 더 좋은 사람 나오려고 그런갑다 하고 좋게 좋게 생각해지벌수있는 여긴 지금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 끌어오르기 일부 직전인데? 앞에 있으면 쌍따를 갖다가 왕복 한 200번을 날리겠는데? 음. 그, 지나간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 실망이라기 보다는 분노 쪽에 가깝지? 아, 분노 쪽에 가깝다. 네가 감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어떻게 네가 우리의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뭐 이런 거 같은데 음, 여기는 인강보를 보셔야겠어. 음, 언제요라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면요. 뭐한 두세 달 있다 한번인강보 봐봐요. 그 인간 저기 호프포 왔는지 음, 그 저기 막 그녀한테 체기를 갖다가 학수고대하고 왜냐면 그렇게라도 여기는 마음을 달려야 될것 같아 진짜로. 어, 분노가, 어,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뚜껑이 500m 이상 날아갔다라고 봐요, 여기는. 음. 인연은요, 아, 끝났다라고 봐요. 얼마 정도 끝났나요? 라고 한다면, 뭐 90% 거의 뭐, 어. 왜 10%를 왜 남겨놓나요? 뭐, 뭐, 뭐 끝났다고 해서, 어, 뭐, 뭐, 아예, 안 보지 안 보는 사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개중에는 어, 왜 그런가요라고 한다면은. 뭐 그래도 어딘가에서 만나지 않겠네 자꾸 눈에 띄는 눈에 띌 수도 있다라고 봐음 자꾸 눈에 띌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솔직히 아직 이게 여러분인지 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둘중 하나는 패닉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했다 응. 음. 패닉에서 벗어나질 못했고 너 때문에 완전 죽을 것 같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실제로 음 아 진짜 할 말이 없네 나는 <웃음> 어떡하면 좋지 여기서 끝내자니 아 저기 만좀 그렇고 여기서 더 이상 봐주기 또 뭐야 왜냐 카드가 너무 딱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면 내가 뭐라도 조금 더 뽑을텐데 너무 딱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인연이 끝, 이것이 끝이 끝인가요? 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럴 수 있겠다. 100%는 아니지 싶어요. 음, 이제 세상에 100%는 없다. 오케이? 자 이번 카드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이것이 끝인가요? 어디 봅시다 이것이 끝인지 음. 흠. 왜요 미련이 남아요? 그래도 여기 씩씩하게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미 끝났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음, 이미 끝났다 음, 끝났다라고 봐 근데 연락이 올것 같기도 해 <웃음> 왜요 라고 한다면 도깨비에서 그러잖아 내가 문을 덜 닫았나 뭐 이런거 있잖아요 어, 문이 덜 닫혔어요 어, 문이 덜 닫혔다 라고 봐 어디 네, 봅시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 관계를 갖다가 음, 그냥 깔끔하게 여러분이 인정했던 것 같아. 어. 근데 뭐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깔끔해도 그래도 너랑 나랑 사귀었던 그러한 기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깔끔하게 잊어져요? 그거는 불가하지 않아요? 어, 그거는 그렇지 않렇지저기어 그렇, 그렇지 않다라고 봐. 여기는요. 흠. 아, 어쩌면 재회가 가능할성 싶기도 하고. 왜요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요 떠나가서 음, 떠나가가지고 자기가 여러분들의 떠난 것에 대한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한번더 되돌아보는 것 같아. 아니 그거 갖다 뭐 떠나간 다음에 되돌아봐. 같이 있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지. 음, 참왜 음, 그러냐라고 한다면 음, 참 고집 없는 남자가 없지 않겠나 싶어.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하계사 뭐 여자도 고집이 신 사람은 무지시기도 하더라. 근데 이 사람이 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없나요? 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일 수 있지. 때를 기다린다? 어, 때를 기다리고 있다. 무슨 때? 어, 적당한 때. 어떤 적당한 때? 연락할 만한 그런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봐. 후회를 하나요? 라고 본다면 은 후회라기보다는 이건 미련 쪽에 가깝지 않겠어요? 음 이건 미련 쪽에 가깝다 싶어. 왜 그렇게 미련이 남는데요? 라고 한다면. 글쎄. 하 이걸 참... 아, 참, 와, 씨. 와, 대박이다. 왜요? 라고 한다면, 와, 이게 맞는 거야? 와, 씨. 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어, 뭔데요? 라고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사건 반장을 봤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났어. 사건 반장에서, 어, 되게 되게 사랑하고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들어봐. 이 얘기가 꼭그 얘기 같아서. <웃음> 그런데 그쪽, 그 남자 쪽 부모님이 이 여자를 반대한 거야. 그리고 반대가 너무 완강해가지고, 어. 그냥 깨져버린 거지. 어쩔그 남자가 그 부모의 그왕강함을 이기지 못해서 부모가 잘 살았나봐. 집안이 집안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뭐면서 호적에서 파겠다서부터 이 결혼 반대를 세하고 배째하고웠던가 하여간 총동원해서 반대를 했던 거야. 그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이혼 이뭐 이혼이래. 헤어지고서 그 여자 여자 나름대로 씩씩하게 살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직장 동료가 연인이 되고, 자기 헤어진 그걸 다 알고, 자기를 저기 해줬는데, 이 직장 동료하고서 결혼까지 가, 기로된 거야. 근데 결혼식, 그 일주일을 앞두고, 이전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어, 왜? 이혼하고 돌아온 게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너 결혼하기 전에 얼굴 한번 보려고 돌아왔다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별 여행을 가자 그랬던 거예요. 와. 근데 이별여행을 왜 가나, 거기서? 어, 그래가지고, 이별여행 가가지고, 이 여자가 그렇게 하고서 헤어졌대요. 까맣게 입고서, 이, 저기, 막, 결혼을 하고서, 이 남편의 아이를 낳은 거야. 근데 애가, 아무리 봐도, 남편을 닮은 구석이라고는 1도 없네? 그래서 이 여자가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압불싸. 역시나, 응. 혹시나가 역시나였던 거야. 어, 전 남친의 애였던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 이이 카드에서 그그 그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난다. 어, 지는 결혼해 놓고 여러분을 갖다가 못 잊어 가지고 어, 다시 차, 어, 다시 연락이 오는 그런 어, 그런 느낌. 음. 근데 솔직히 부질없지 않나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500명, 1000명 해봤다 그래봐 뭐다 결혼하고 왔겠어? 그건 아니지. 자기가 어떠한 연인, 어, 자기가 그 다른 연인이 있으면서 그 연인하고 어떠한 그 뭐지 그 그냥 그냥 개나 소나 하는 그런 연애 말고 어떠한 미래를 약속해놓고 여러분한테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그냥 너를 잊지 못해서 뭐 이런 개소리 하려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 찾아봐 사건반장 그 얘기. 내가 거기다가 댓글까지 달았나 그랬는데. 선생님이 <웃음> 댓글 달아요라고. 어 그런 거 보면 분통 터지지. 어. 여기는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만나자는 것도 아니고. 어. 그냥, 개소리, 개소리, 어 몸봉개소리, 뭐, 니가 보고 싶다는, 응, 어. 내, 내, 내사랑은 뭐, 너뿌이라는 또, 그때는 그럴 수 없었더라, 또, 둥둥둥둥,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 저기, 막, 그, 어, 그, 그러니까 잘 봐요. 응,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렇게 사람 마음 흔들어 놓고, 응, 어. 그냥 다, 후루 그, 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 음, 나는 믿지 말라라고 하고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남자들은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 사람이라는 게, 음, 한번 이렇게 뭔가가 딱 정해지면 그거가 딱 돌리기는 힘들어. 음, 헤어질 땐 헤어진 이유가 있는 거잖아. 아니, 그렇습니까? 음. 여기는요 누가 힘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힘든 건지 이 사람을 갖다가 잘라 저 완전히 이렇게 끊어내야 되는거는 맞아 끊어낸 사람도 있고 끊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겠는가 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 진짜 머리도 아프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귀기보다는 지금 그런 것 같아 뭐뭘 뭐, 어쩌겠어? 어 누구를 사귀고자 하는 마음도 그닥 여기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후, 지금 제가 한숨 소리 들려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다라는 거야. 음 카드를 읽으니까 한숨이 이렇게 저절로 나오네. 음뭐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저기 막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어 어, 저기 어, 뭐 동으로가 서로가 응뭐 어, 그런 거지 뭐 어, 저기 막 겉으로는 씩씩해 보여도 속에는 수심이 가득한 게 아닌가 싶네. 이 사람이 와서 다시 마음을 흔들어요. 음 그럴 수 있지. 응, 음, 그럴 수 있다봐. 근데 나는 믿지 말라고 그러고 싶어. 미, 설령 미련이 남더라도. 응,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다. 라는 거야. 다 거짓말. 어, 왜 거짓말이냐라고. 그럴 것 같았으면 그쪽을 버리고 정리하고 와야지. 어, 정리하지도 않고 그냥 널 부러뜨리고 온 거잖아. 그리고 그, 이 사람 그 여자한테 다시 가요. 헤어진 거, 이 사람 말을 믿지를 봐. 아, 물론 다야 그렇게 해서. 100% 아니야. 어, 100% 아니야. <웃음> 왜냐면 이게 제네라르는걸 갖다가 다 까보고 사람들이 어그아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솔직히 이걸 갖다가 매번 백포 아니야 백포 아니야 하면서 리딩하는그그백포 아니야 하다가 다음 걸 까먹는다니까 내가. <웃음> 근데 걱정이 돼서 그러지 어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쩐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어, 그러지 그럴 말아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어, 케이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으란 법은 없잖아 그러나 이 카드에서 거짓말이라고 나왔으니까 내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뻥이다라는 거예요 어. 예를 들자면 얘, 얘, 얘, 얘가 그 같은 데서 조금 싸웠어 조금 싸운 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계약고는 성질도 안 맞고 그래도 내사 가야 개소리라고 그래요. 어, 그거 다 개소리야. 왜? 그렇게 놓고 한번또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또또아 뜨겁게 안아주고 미안해 내가 어쩔 수가 없고 또 개소리하고 간다니까. 아, <웃음> 인연은 음. 이게 내 찐이 아니면 예, 인력으로도 끊을 수 있어요. 어,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하거든. 음, 시절 인연은 끊으려면 끊어져. 어, 안 끊어지는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 미련 때문이다. 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 사람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은거 아닌가? 음. 또 나타날 텐데, 뭐하러 이 사람한테 얽매하고 있어. 깔리지, 구의 반이 남잔데. 어, 할아버지, 노, 할아버지 빼고, 애들 빼고, 어, 저기 막, 10대, 20대, 30대 다 빼고, 그래도 널널하다. 어, 기혼자 다 빼고, 그래도 널널해. 음. 암튼, 3번 가드는 그대요. 인연이 더 남았냐라고 한다면은, 인연은 이미 끝났다라고 봐. 어, 이미 끝났는데, 그런데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은, 음. 어... 씩씩해 보이지만, 내 안은 그다지 겉, 어, 표면상 보는 것처럼 씩씩하지 않고, 어. 그리고 내 안에 어떠한 깊은 외로움이, 나를 갖다가 번, 번뇌하게, 아니, 아니, 아, 번뇌하게 하는 게아니한가라는 거죠.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인연이 더 남았냐라고 하면 이미 끝난 인연이다라고 봐요. 100%인가요? 라고 하면 100%는 아니지. 90%. <웃음>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100%라고 하지는 맙시다. 자, 아무튼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사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이것이 끝인가요? 라고 본다면 흠, 흠. 애매하다 뭐가 애매하냐 라고 하면은 이게 끝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어, 어, 애매해. 어, 그게 무슨 뜻인데요?라고 한다면 여기 혹시 끝난 데도 불구하고 어 저기 막 육체적인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난 그렇다라고 보는데, 음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합의를 본 사람도 있어. 그래 그러면 너랑 나랑 끝났지만 가끔 만나서 어 육체적인 관계를 갖자 뭐 이렇게. <웃음> 에, 에, 왜 그런가요?라고 하면은 여기는 삼각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삼각 삼각관계를 그냥 인정하는 커플이 많을 수 있어. 음, 그냥 대놓고 인정한 게 아니라 그냥 무건의 인정 같은 거지. 어. 그냥 아무 의미 없. 아 이거 카드 뒤집어졌네. 그럴 수도 있나요?라고 하면 글쎄, 음. 저는 아닌데요.라고 한다면은. 근데 뭐 속일 수도 있지. 어, 속일 수도 있다라고 봐. 그게 그렇잖아. 어, 뭐 여기는 솔직히 정이딱 떨어졌다고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아. 그그 그, 그런 거지. 니놈이 어, 아니면 니뇽이 어, 맨날 술 마시고 딴 데서 놀고 어, 그런 것 때문에 응? 어, 아주 지긋지긋하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허구한날 어디가서 엎어져 자빠져 자고 들어오고 그런거 있잖아 그러면서 나하고는 막 사탈관리 그게 아니고 내 사랑은 너뿐이고 막 그런거 레파토리 쓰잖아 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음, 여기는 인연이 끝났나라고 보면은 인연이 끝났다라는 말은 안나와 어, 그냥 어디 가서 자빠져 자고, 어, 살 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뚜껑 열리는 건 맞아. 뚜껑 열리는 건맞아 여기는 ING야. 음. 여러분, 이 사람 못 내려놓잖아. 왜? 그래도 이 사람하고 케미가 잘 맞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딴 카드 뽑아야지, 뭐. 땅딴 음. 카드 뽑아야지. 음, 그 솔직히 이 관계 이런 관계가 좋 좋을리는 없잖아. 어, 좋을리는 없어요.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관계를 갖다 좋아라 하겠어? 어, 그렇지는 않지 싶어. 그런데 이게 참 그래. 아이고 내가 미쳤지, 어 미쳤지 하면서도 이 관계를 갖다가 내려놓지 못하고 인제서 내려놨네. 이게 내려놓은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려놨다가또 다시 돌아오는 경우 많거든. 응, 음, 왜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 음, 일단은 어, 일단은 헤어진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헤어져도 참, 함께한 추억 때문에 이게 뭘까요? 함께한 추억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아. 여기 혹시 저기 막그 저기 막 연인 이상인 사람들 많지 않아요? 연인 이상면 이 동거 아니면 결혼 뭐 이런 거겠지. 음, 동거 결혼 뭐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걸핏하면 나가서 안 들어오지 여기는. 어, 여기 나가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그러고 또 갑자기 와가지고 막 어, 걸핏하면 집 나가. 음. 어. 그런데 왜 그러네요라고 한다면 왜 그리 왜야? 어. 이 사람은요, 아 어, 이성을 갖다가 좋아하는 거지 이성을 좋아하는 거고 얘는 갖다가 다, 자꾸 돌아오지 않나. 어, 여기 헤어졌다는 말은 없어. 어. 헤어졌는데요? 라고 하면, 갔다 돌아오는데 그게 무슨 헤어진 거야. 잠시 보류지. 음. 자꾸 돌아오고, 여러분은 싫다 그러고, 꺼지라고 하고, 그래도 또 돌아오면 또 마음이, 그래. 왜냐면은, 이 사람이 또 말하는 게다 진심 같아. 음, 다 진심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헤어질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보이는데? 음, 헤어질 마음이 없다라고 보여요. 근데 왜 그런가요? 여러분은 열받지. 어, 꺼져. 꺼지세요.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주세요라고 하는데 하,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음, 근데 여러분이 또 이렇게 꺼져주세요 하면서도 참 하, 꺼져주세요 하면서도 이게 뭘까? 음. 자꾸 상대를 해주네저 상대 안 해주는데요라고 하면 이 싸우는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상대예요. 어, 말, 사, 말싸움조차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싸우는 것조차도 이 사람한테는 상대해주는 거라니까? 어, 꼭, 어, 여보, 자기야, 잘 왔어. 보고 싶었어. 응, 안아줘. 이것만이, 이는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짜증나네. 근데 이 짜증마저도 이 사람은 좋아하는 것 같아. <웃음> 왜 그런가요? 미친놈인가요? 라고 한 다음에 미친놈에게 보다는 짜증날수록 그런 거 있잖아. 얘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나막 이런 거. 참, 해석도 참 희한하게 하지? <웃음> 그런 거예요. 어. 왜냐하면 사그 해석은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거거든. 주관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짜증 나고 뭐하고 막막 막 이제 화를 내고 막어막 어, 막 진짜 심한 말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래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다 어.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더 어, 그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거 본거 아니에요? 인연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얘왜 자꾸 나한테 이래. 얘왜 자꾸 나한테 이래. 전생에 우린 무슨 사이였길래 이래요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러긴 왜 그러겠어요. 음, 좋으니까 그런 거겠지. 음, 좋은데 참 여기 그렇다. 음. 이제, 이제서부터 웃음이 안 나오네. 아, 왜요? 라고 한다면. 아, 참, 그렇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응. 내가 어쩌다가 이런 놈을 만나서, 응. 내가, 내가 어쩌다가 이런 놈한테 마음을 줘가지고, 응. 이런 일을 당하나 싶기도 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라는 거야. 왜?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응. 음. 자꾸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아.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글쎄 카드에서는 끝이 안 보이네. 여러분들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 스트레스를 너무 너무 너무 받는다라고만 나오고 이 사람이 껍껍 어, 걸핏하면 어, 집을 기어나간다라고만 나오지 헤어졌다라고는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웃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 왜이 지금 이거 헤어진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이거 헤어진 거 아니에요 어이 이거 보험 들어놓고 잠시 나간 거야 왜 보험 들어놨고 나가? 그러니까 사랑 이게 보통 타로카다 해석할 때 이거 나오면은 사랑하는데도 떠나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야. 왜 아니 왜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주변에서 나오는 카드들이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해석해야 돼? 커피 타면 집 나간다라는 거지. 응. 어. 이 핑계 대고 나가고, 저 핑계 대고 나가고. 아이, 오늘 반찬 맛없어. 나, 나, 나가서 먹을래. 어디 가서 자빠져자고 안 들어오고, 막. 아, 조금 이게 비약은 됐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나, 이거지. 아, 너 오늘 립스틱 생각해봐래 색깔이 왜 이래. 아이, 짜증나. 나, 나 나갈래. 뭐, 이런 거. 그냥. 내가 솔직히 이런 말로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트집 잡아서 나간다라는 거야 트집 잡아서 나가서 언제 들어와요? 어, 돈 떨어지면 겨 들어온다라는 거지 음. 아이고 선생님 어떡 하면 좋아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음, 육체적인 관계를 굉장히 좋아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붙어있겠지? 응, 원하는 대도 해줘도 안 돼요라고 한다면 100% 못 막아. 왜? 남자들은요, 새로운 것에 마음에 끌리게 돼 있어. 어, 특히 이렇게 술 마시고, 어, 그, 저기, 막, 그, 융없어 그런 데서 이렇게 몸을 갖다가 푸는 걸 좋아하잖아. 어, 얘는 심각한 관계 별로 안 좋아해 왜왜 왜 심각한 게안 좋아해 심각한 거 여러 번 하고 하나면 됐지 뭐하러 여기저기다 만들어 어, 그냥 잠깐잠깐 잠깐, 어, 맘 맞으면 그러는 거지 뭐 여, 여자가 여뭐고정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어. 그, 그러고 근데 저한테 왜 그러나요 라고 하면 어, 글쎄 글쎄 어. 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하고 케미가 너무 잘 맞는다, 잘, 잘 맞는다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 나름대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그래도 나의 소울메이트는 너요. 라는 거지. 어, 또, 나중에는 내가 너한테 돌아갈 거요. 라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은 안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뭐요? 놀고 싶소. 이런 거지. 아유, 참. 이걸 어디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거지 인연이 어, 이게 끝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끝 아니라는 거음 아직까지는 더 인연이 남은 게 아닌가 징글징글 하죠 음, 징글징글 하다라고 봐아 그럼 어떡할까요 라고 한다면 조금 기다려 봅시다 어떻게 할지 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4번 카드 리딩을 우선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